아니지 1인이지 그 우리 둘 건가 봐 이거 응. 어디다 했어? 아. 하더라고 이런 거. 음아 이거 좀 화벌 듣지 않나. <웃음> 흘리기 일부 직전이죠아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 친구 좀 쉬게 해 그래. <웃음> 가자마자 배고파서 라면부터 끓여 먹습니다. 아 배고파, 멀어. 아 눈앞이 놀았다. 아 배고파, 멀어. 우리 젓가락, 젓가락이 나무 젓가락이 필요하다. 아까 크아 먹고 8시간만에 밥을 <웃음> 먹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우리 이탈리아가 더 있지? 음. 왜 지금 털이 제일 해 우리가 좀 지쳤네 그럼 덜이 뭐 우리 왜타까지봤지 뭐, 애기들 결혼 중 시키는 애기 낫힌 안돼 오빠 우리? 왜? 나라가 달라서 오빠? 그런가 봐좀 응? 이따 공개하는 그런 건가 보네 응 그럼 뭘 봐야 되냐? 아니, 왜안되야데 나라마다 그게 다른 거고, 공개하는 날짜. 그럼 우리 뭘, 왜, 뭘 봐야 하냐? 이거 없네. 뭐 보지, 그러면? 밥이구가 없어. 어이뭐 수제비다. 이왜 이렇게 남아있지 아니, <웃음> 우리가 저거 끓여놓고 딴짓해가지고, 털어 터졌더라고. 아, 너무 맛있다. 뭐야? 한번 볼래? 민마다 쓱 굴러. 이거 손을 굴러야 이는데걸이라고뭔데 지금 털 Thank you 비마 제일 아이들보다는 초콜릿 도시 이동할 때마다 몸살이 나더라고 하자마자 밥 먹고 친구랑 둘다 기절. 친구는 몸살 기가 있고 저는 배탈이 나가지고 와 이박삼일은 되게 짧은 것 같고 최소 삼박사일은 해야 좀 편하게 여행할 응, 수 있어요. 오늘은 폴리아노 아마레를 가는 날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가려고 이 바리에 왔거든요. 아마레까지는 30분 걸려서 20분 기차 타고 가면 될것 같은데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아 여기 요구르트라고 적혀 있었네. 어, 나는 오윤주 알았잖아. 듀크레이, 덱시안, 크레그 건성 피부에 젖어 보고서 크림 아옷 정했어? 응. 위에 옷도? 화장할거지? 아 아우 해 아, 아우 고민되버려 옷이랑 형식에서 <웃음> 잘어울린다 <웃음> <웃음> <웃음> 왔라 <웃음> 한 번걸로 짐을 계속 들고 다니다 보니까 몸살도 나오고 살도 너무 빠지는 것 같고 몸무게도 재고 싶고 했는데 체중계가 없어서 그동안 몸무게를 못 쬐거든요? 이 숙소에 체중계가 있어가지고 재봤는데 44kg가 됐더라고요.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체력이 진짜 너무 안 좋아버려. 어차피 물에 들어갈 거라서 머리는 안 감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조금 찍어 바르고 가르고요 여기는 진짜 물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마셔야안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프는데. 음. 아니, 물을 마시면 괜찮아, 진짜. 어제도 이동한다고 물한 7시간? 뭐 이렇게 못 마셨더니 아픈 거야. 여기 되게 공기가 좀 건조하고. 먼지가 너무 많고, 길가에. 계속 목이 아파서 코로나인가 싶었는데 물 마시면 괜찮은 거야요 여기 잠깐 아파가지고. 예쁜 맛을 한국에서 <웃음> 김치 먹고 오래 살라는데어제는 배탈이 좀 났었나? 배가 너무 아픈데 모질어러나서3실못먹는 거야. 네가 옆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 <웃음> 하려고 앉았는데, 엥! 엥! 이따가 다시 일어나서 가고, 따라오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 이동하는 게. 어. 4, 5일에 한 번씩 움직여야 되는 그냥 웜이 다탈이나거거 <목소리> 내가 안으로도 <아픔도> 이렇게. 콧볼 <웃음> <웃음> <웃음> 스일안 해서. 문제 와서 아프면 다 죽어. <웃음> <웃음> 이거 뭐? 아까 거랑 비슷했잖아. 근데 이건 나쁘지 않거든, 진아 <웃음> 입생로랑 가방을 마트에서 팔고 있길래 뭐지? 네. <웃음> <오지형> 하고 <웃음> 봤는데. 입생로랑이 YSL이잖아. 근데 Y8L로 해가지고 <웃음> <웃음> 파는 거야. 아, 어떡하지. 썸네 내가 이럴려고 다는데 안전하게 스트레어해나 내가 쫓고 다니 조절이 잘 되더라고 코도 나갈 수 있어? 코는 안 돼? 이러면 내가 코를 잡고 해야 되나? 신청해야지? 신청해야지? 응 이렇게 돼요? 응 기빠야 근데 약간 여기가 좀확 좋아야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팍 찌그러지잖아 응. 만룡 루타크 물이 들어와도 응. <웃음> 바닷물이 들어와도 또 쓰니까 보아 같은 거야 나 마음에 들었잖아 짠 오늘 내 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 잘어게 계속 보여주고 싶은데 아우 <웃음> 배웠 어, 엉롱해버려 짠 여기 이렇게 셀린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버렸잖아요 동글동글한 쉐입의 선글라스입니다 밀라노 셀린느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제 네, 의상은 벤시모 원피스 피플라 화이트쪽 지갑 발이소도천원주고 사면 스프링 줄인데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난 한국인들은 다이거 아, 끼우고 있더라고요 한국식 집결과 이 고프로 맥 자, 이거 막 가방 여기에 물안경이랑 화장품 몇 가지랑 한층 비치타올도 챙겨가고 이렇게 다른거지? 또 집도 들고 갈 거야? 집에 들고 가야 되잖아 파에집에 넣어가는 게 나을 거같네 나중에 이거는 없고 이것만 넣또말 조심해! 아미안 <웃음> 친구가 잘 잃어버리고 있요집 칠이라 같이고 맥도날드가 있을 거 <것> 같은데 맥도날드 <웃음> 있는 거 아니야? 빙블나이 <웃음> 소리가 좀 킹받는데 <웃음> 생각보다 에스컬레이터 잘 돼있는데. 그고 할까 응. 침 받는 거아니야뭐 <웃음> 데이 칠이 데이 칠다 나 데이 식스는뭘한게 없어 누나 나 얼마? 막심하게 할줄없는데나거아야 저렇게 뒤를 돌아서까지 우리를 쳐다볼 위가 저 화가 나는데 <웃음> 예쁘다기보다는, 어떻게, 강남 같은 데 오면은, 피해처에 오는 기분이 안 좋은데, 이어아어 해, 하면서 이랬거든. 슈가데디 아이가? 이랬는데, <웃음> 슈가데디는 영어로도 슈가데디. <웃음> <슈가로도 웃음> 네. 근데 진짜 예쁘다. <웃음> 진짜 예쁘다. 여기는 되게 아? 특색 있는 동네. 다 너무 좋아, 여기. 바람다. 바이 추천. <웃음> 화면레가 아, 보이는데 근데 <웃음> 이 회사는 가 빨간색깔 트레니팔리어 응, 그거여서 네, 미스코스 2사야응 네, 6.4 2 7 2 7이고요고맙맞니아 어, 이렇게 돼있네 3,4,5 어어떻게어떻게또 <웃음> 기차를 타러 왔는데 아치고다 해버렸어 거저만 는거 얼마나 좋겠 아이고 냅다 아, 어. 타버리면 돼나 보다 면데막쳐다보더이 <목소리가> 서른이라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도못낄것 같은데. 기차 찜봉스 에어컨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바다가 나오겠지. 여기 너무 길어 보자. 문낙 샌드위치 두 개랑 포카솔라 제로 주문했습니다. 되게 세 단계 같아. 이리거나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나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나게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나 저희는 먹을 게잘어가 아래 퍼언니는가어때 제가 제일 처음 먹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쳐다보왜 이렇게 망치로 퍼져버어 여기 는거 아니야? 응. <웃음> 코에 들어간 것 같아, 이거. 응. 그니 <웃음> 어아 예쁘다 야 예뻐 예뻐 근데 사람 너무 많아 물에 들어간 사람 없네? 아아 끌고 들어가는데 완전 아우 차가워버려 아우 차가워버려 아우 차가워 근데 가까이서 그래도 물이 좀 맑다 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었까만 차가워 아, 흘려 아우 찐 아우 아, 아. Yeah, not... And o e t h n You are s i s t r friends. Yeah, that's r i g 노래는 nice, 좀한물광걸를 많이 틀어주네. 나도 음 새먹버려 <웃음> 치즈케이크 먹어봐. 이렇게 경멸을찾는론티체로오 보는 거야. <웃음> 파이나미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지금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신기하냐? 제가 찾아보는데 이렇게 엠 <웃음> <웃음> 야. 행복해, 난이 치즈케이크 갤럭시가 제일 맛있네. 우리 고향하러 You. No. You. e e e 뭐냐. 동양이 오랜 딸. 앉아볼까? 야, 여기 앉아봐. 자꾸 보는거 맛있다. 동양인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웃음> 오, 맛있는 냄새 <웃음> 지나가버려 6시 49분간 <웃음> 저녁까지 먹고 가야겠는아차 놓쳐버려 <웃음> 이 철로 건너서 도착하겠다고 뛰어갔습니다. 무서운 애들이야 근데 가죽을 진짜 많이 판다 귀찮으친 김에 다시 입출하라 음. <웃음> 소주 아니야? <웃음> 근데 이건 좀 냄새가 좀 다른 것 같네 비주얼도 다르고 화상 입어버렸어 좀 짧아줘 대부분은 너무 모르겠다 맛이 궁금하네요 니한님대한님 먹으니까 여기는 10유로가 맞췄나보네 단합을 했나보네 <웃음> 아아잘 먹었나? 문어 먹었어? 음 아직 문어를 도달하지 못했어 여자님 문어 못 먹었어 <웃음> 이제 문어가 나. <뽀러>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거는 좀 작았잖아, 신비오인데 이건 엄청 크다 애인후루 에이프루 슬쩍 떨어 이탈리아에 만족이 떨어지어 <웃음> <웃음> 아픈 기억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 왜데왜 후기가 좋지? 누슨냐 누구냐? 만개야, 그가. 가 진짜 모르겠어 문어판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생선물튀김 맛있대 너보맛집이지 난문어에 뜯었어 응. 문어에 간이 하나도 안 돼있어 모를 <웃음> 난 차라리 아까 그 집이 더나은 거니까 아니 일부러 우리 거 맛을 없게 해줄 거 아이가? 진짜 너무 간이 하나도 안 돼있어 느끼하다 맛이 없어 버려 슬퍼 버려 버려라는 말이 엄마 해버려 이렇게 우리 엄마가 쓰는 말인가? <웃음> 미쳐보라. <미쳐봐. 웃음> 네. 뭐 <이러면> <웃음> 미쳐보라 미쳐보라 뭐 이런 거 하거든 내가 미쳐보라 미쳐보라 예. 하다가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해버려 음. 러면 내가 이걸 쓰니까 또 니가 찰떡같이 숙수를 해가지고 잘해 살이 빠져버려 <웃음>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야 입을 베러 10유로면 약간 쩜 원. 아우 아까워버려 <웃음> 우리 어제 돈 안썼어 뭐, 뭐, 뭐, 뭐. 어제 저녁에 <웃음> 마트에서 장공기한 이유로인가 그랬거든 너의 간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니다 <웃음> 여기 리뷰가 한 만개 정도 돼가지고 찾아왔는데 우리한테만 일부러 간을 안해서 준 건가 싶어 <웃음> 저기도맛없고여기도맛없고차례면크를주면문어를먹직관먹으게 먹으면 먹으좀먹을래아으면니까방먹 <목소리도> 음. 진짜 잘으면먹 보고 왔겠지. 알으아니야아 어, 진짜 맛이 희한 먹으면 먹으면 먹으면 먹으다 먹으면 먹으면 먹으면 먹으면 먹도면먹으나 먹으면 먹으먹는면 아까워서 아 저희는 이제 바리 센트럴리로 갑니다 애들 센트가리로갑 만성인과 같 앉아 잘했지? 센좀살성인 어. 언제 완성하는지다 와버렸어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돌놀이 하고 등이 다 차버렸어 잠깐. <engaged> 잠깐만 아 primo… 야 뜨거워 어떡 <웃음> 어떡해 <웃음> 브라만 입는 게 나아도 되나? 유튜브 5년 하면 브라 까도 되는 거아니 <웃음> 이게 몇, 몇 리터야? 500ml인가? 500ml. 잉글리쉬 17번? <웃음> 언니 캐시? 에야야. 이유로 어. 있어. 돈을 어떻게 넣어? 여기다 구매해주는 그 거야. 하고, 어. 이렇게 눌러. 니 여기 얼었어? 우리도 먹었나? <웃음> 아렇게 하는 거야? 우와 어떻게 했어? 나갔어? <웃음> 하나 더 해도 되나? 아, 하나 더 해도 돼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올려서내고 돈이 들어가서 49번을 누르면 이제 49번 없는데? 안돼요 아저 다행이다 왜 똑똑하면 똑똑한지 <웃음> <웃음> 어. 어떻게 해야 되 돈을 먼저 넣고 얘는 카드가 되는 거 아니야? 카드가 맞다 펀치고 나는 펀치 핑크, 핑크. 뭐 어쩌라고 알겠다 그냥 동전 넣을까? 그러자 나폴리 가면 이것보다 더 무섭다 이거야. 근 무섭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다녀서 무서운 거지. 거긴 마피아가 있다면서. 마피아는 아. 어떻게 생각하는 아. 거 음. 아. 아, 빨리 콩 닦고 <웃음> 들어가자. 아 무서워버려. 여기서는 조금 꾸멍 해야 상관없어. 그런 거같 뭔가 이거 뭘 닫아버려. 야 여기 혼자는 모르겠다 그렇지? 발이 아무리 좋아도 발이 혼자 여행할 거면 저기 구시가 어머 응. 응. 응. 응. 응. 왜 이리 <웃음> 올라가 올라가자 어떡한다 걸어 올라갈까 왜이런 거? 누가 못나 <웃음> 안 들어가고 라면 보게 주셨거든 문어버거 를 먹고 와가지고 아 만화산산지 이렇게 싸고 맛있는 요리가 있어서 전맛시다 간만 문어버거 하나면은 라면을 1 5 봉지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신라면 끓일거지? 신라면 좋아, 좋아. 이 모든 것은 누나뻑 때문이다. <웃음> 이상한 것좀 먹고 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2만 원이나 쓰고. 3만 원 썼구나. 아.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애플 TV랑 넷플릭스는 볼수 있겠다. 애플 TV는 볼게 없어. 밥 친구를 잃었으면 이는 한국 예능이 너무 늦게 나와. 감각이 쩔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괜찮아. 아, 괜찮은 거먹 저의 신체가 이렇게 아. 나오는 괜찮아. 오늘은 바리에서 나폴레오 이동하는 날이라서 또, 또, 또, 짐을 쌉니다. 길어서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저희는 잘 잤습니다 주방 양이 있고 또 베란다 또 베란다 가꽤넓어가지고네 넓은 베란다가 있고 침실이랑 이어져 주방 조리도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스푼 포크도 다 있고 조리도구들도 거의 다 있고, 냄비도 있고요. 가스 화루이 좋아서 저희가 라면을 정말 잘 끓여 먹었습니다. 여기 포트도 있고, 여기는 식기 세척기. 식기 세척기 하나 있고요. 컵이랑 접시도 꽤 많이 있고요. 꼬금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접시가 진짜 많아요. 스타일 나라서 제가. 정상으로 되는 연봉실. 집안에서 나오면 복도가 이어져 있고, 여기는 욕실입니다. 여기 있고 욕조 하나 있고 그리고 세면대 하나 있고요. 여기 장 안에 뭐 면봉이랑 화장뭐 샴푸레스 이런 거다 넣어 놔주셨더라고요. 여기는 청소년 분들 너어놓강 공간이더라고요 침실입니다 완전 넓은 제가 여기를 구한 이유가 책상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기서저 영상 편집하라고 여기로 숙소를 잡았는데 영상 편집 별로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몸살 나고 부엌이랑 이어지 테라스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하나 더 있어요 짠! 바로 앞에 가... 바로 기차입니다 기차가 겁나 많요 너무 말심해고 끝이 울드타운이라서 하시더라고요. 컨디션도 그안 좋고 시간도 없어서 울드타운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자고 다리에 너무 아쉬움이 남네요. 저희가 조금 이따 버스 갈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차가 마침 들어오고 있네요. 대법 시끄러웠어요. 근데 위치는 진짜 좋아요. 바로 여기라서. 이동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좀터 끝. 도착한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룸투어를못 찍었어요. 아쉬운 대로 체크아웃 하기 전에 잠깐 담아갔습니다 5개 조금 자르는줄 알았는데 생클부츠 대발이야 생클부츠 이렇게 맨클부츠 지금 치마를 하나 챙겼는데 쪼리 신으면 진짜 수많한번 말해야 될것 같거든요 와 긴춘? 앵클같지?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다 예뻐 버려 긴... 루야스까? <웃음> <블레스카>. <웃음> 정말 쪼리밖에 없잖아 혹시 뭐또 버릴 거 없어? This is for you. Grazie. Good. Cut.